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오늘은 현지인이 추천하는 베트남 맛집을 다녀와 보았는데요 바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월남쌈을 먹고 왔습니다 월남쌈 속에 들어가는 많은 재료들이 보이시죠? 고기와 소시지, 각종 야채와 소스들까지 이 소스는 콩으로 만든 소스입니다 그 위에 빨간색 소스는 매운맛의 고추 소스이고요 고소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콩소스를 추천드리고요 매콤한 맛을 좋아하시면 고추소스를 찍어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접시에 보시면 돼지고기구이, 베트남소시지, 튀긴 라이스페이퍼, 그리고 일반 라이스페이퍼가 있습니다 이 튀긴 라이스페이퍼 맛은 고소한 쌀과자 맛이 나더라고요두 소스 다 찍어 먹어본 결과 저는 개인적으로 매운맛을 좋아해서 그런지 고추소스가 더 맛있었습니다 싸먹는 방법은 라이스페이퍼 위에 구운 고기와 쌀면, 야채 등 주는 모든 재료를 다 넣고 김밥을 말듯이 돌돌 말아서 소스에 찍어 먹는 건데요. 한국에서 파는 월남쌈과 다른 점이 있다면 굳이 라이스페이퍼를 물에 묻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야채 중에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야채가 있을 수도 있으니 처음 보는 야채의 경우에는 꼭 살짝 찢어서 시식을 해 보시고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월남쌈 2인분에 면사리를 추가하고 복차, 인삼주스, 물티슈 한 장을 사용하여 총 14만 동이 나왔습니다. 베트남에 놀러오시게 되면 한번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